지금 대전 신세계백화점 DJI 매장에 미니3 보러 왔거든요 한번 가볼까요? 6층에 있습니다 날치해가 오네요 네, 제 매빙 미니... 아, 미니2 하고 디 j i 미니3 입니다 네, 자리도 엄청 길어졌어요. 네, 어, 진짜 거의 에어급으로 커진 것 같고, 이게 그 RC 조정기입니다. RC 조정기. 네. 지금 d j 이 매장 와가지고 미니3도 볼수 있고, 지금 비행 테스트도 하게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.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뜻 보면 그냥 에어2급 정도로 에어급으로 보이긴 하거든요. 정말로?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소음 비슷하고, 크기는 거의 에어 느낌이 나고,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실내 모드 치고는 안정적으로 날고 있는 것 같고, 생김새도 못생겼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. 사이즈 조종기도 그렇고 약간 크기가 달라서 기존의 미니2 가방을 그냥 쓸수 있을까 생각해서 가방도 가져와 봤는데 가방 사이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, 새 미니3 별도 케이지를 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즈가 다르죠 이렇게. 네 지금 제거 기종이 아이폰 11인데 밝기를 최대로 했거든요 똑같이 플라이앱 대기 화면인데 지금 RC 컨트롤러가 더 밝아요 지금 제 눈에는 훨씬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, 컨트롤러 밝기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긴 한데 지금 훨씬 더 액정의 밝기가 밝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폰 11입니다 제 기준이 가장 밝게 했고요 확실히...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하고 확인하러 갔던 길이었는데 확실히 사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오게 됐어요 네, 여기까지 이칸트였고 간단한 리뷰였어요 오늘 갔다 왔으니까 조만간 구입을 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 안녕